전원을 먼저 키고 음. 이렇게 만들어놨던 디자인을 프린트 프린트 밀어주면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주고요. 요 모양 그대로 다시 넣을 거예요. 자, 이 파란 테이프는 조심히 뜯어주세요. 이거 아까 이 모양 그대로 여기 비닐이 꼬겨지지 않게 비닐 꼬겨지지 않게 조심히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꽉 껴줘야 돼요.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해서 쉽죠? 다시 전원 켜서 다시 뽑아볼까요? 프린트 자, 이렇게 이거는 궁전 사진이에요 궁전 사진을 뭔가 좀 앤틱한 느낌 네일 만들어보려고 이렇게 뽑았어요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파츠를 요 위에다가 더 붙일 거예요 이런 도 예쁘겠죠? 음, 천사 음. 붙이기 전에 어울리는지 먼저 대보고 결정할게요 붙여주고 엄지에는 이런 거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예쁘겠다 이렇게 룩북 촬영이라 모델이 손톱을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팁에다가 만들어서 촬영할 때 붙일 거예요 모델 사이즈 t o sonne, l sonne, p u s o n e elle me dit, e u t